딸기랑 비슷한 색깔이긴 해. 무슨 선물일까? 혹시 뭐? 책! 어. 책? 빨간색 책? 갖고 빨간색 책갖고 싶어? 빨간색 책 받고 싶어? 아니, 그럼. 핑크색. 음. 테리가 갖고 싶은 게 뭐야? 음, 나는 방. 핑크색 보로로 방. 방까지는 생각 못 했네? <웃음> 아니야 나는 의자가 없으니까 핑크색 의자. 의자가 왜 없어? 나 의자 없어. 언니께 너 거고 너께 언니 거그럼 같이 쓰는 거야. 아니야. 나는 피카츄 의자. 피카츄 의자? 응. 피카츄 의자. 음, 피카츄 의자. 그런 의자는 안 파는데? 피카츄 칙탁이랑 피카츄 의자. 눈 자리가 없잖아. 음. 갖고 싶은. 그게 그거밖에 없어 너 이렇게 갖고 싶은게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혹시? 혹시? 혹치 구두? 구두 비싸지 구두 비싸서 아, 못 하자, 사지 구두 어때? 구두 어때? 나 키친구로 그 사줘 엄마가 테리 주려고 그 열심히 공부하라고 빨간색 연필 샀어 아 연필? 나지. 귀여워. 아와줘 엄마. 빨간색 연필은 별로야? 아니 보빛 나고. 그 중에서 최애 갖고 싶은 게 뭐야? 너가? 음 붓빛 나고. 음. 유니콘 그거도 있는 거. 그게 뭐야? 지우개 유 유니콘 지우개도 있고 또. 아니 유니콘 지우개값좀청연 틀에 있고 또붓빛나는 것도 있고 음, 그러면 좋겠어 연필? 응. 그럼 연필 사줘? 응. 그러면 너가 몇 가지를 엄마가 예를 들게 이, 이 중에서 갖고 싶은 거 말해봐 응? 첫 번째 유니콘 연필 두 번째 인형 세 번째 구두 네 번째 운동화 다섯 번째 치마 그 중에서 뭐 갖고 싶어? 구두 구두 갖고 싶어? 어떤 구두냐면 바로 음. 핑 무슨 색깔 구두? 응 음. 그 뭐냐면 핑크 빨간색 경배로 준비해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선물? 아니 이거 선물 아니야 엄마 빨간색이라고 했잖아 또 응. 엄마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? 아니, 이거... 엄마의 사랑을 짓 받는 거야? 아니 이거가 아니잖아. 응, 알았어, 이따 선물 뭐가 오나 한번 보자. 알았지? 음, 엄마가 지, 지금 검색해야 돼. 아니야, 엄마가 선물 주문해놨어. 근데 네? 이따가 올 거야. 그거 이거 말, 그거 빨간색 연필 말고? 응. 근데, 근데 빨간색은 맞아. 빨간색, 빨. 간 한테 물건 다야? 음, 어떤 거지? 생각하고 있어. 무슨 명이야? 다섯 명이까 하나. 아니 명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고 물건은 개로 말하지. 개로 뭘까? 한개야한 개. 한개 뭐야? 한 개. 어두개 어, 어, 맞아 두 개. 두개 어. 하나는 뭘까? 음, 그때 그때 다. 두 개인데. 하나는 말하지 마. 어두개다말안할 거야. 네. 기대하고 있어. 말했잖아. 어 밖에 나가서 설레하고 있어. 빨리. 응. 두근두근 하고 있어. 설레 설레 이따 하고 아. 있다고 알겠죠? 설레 설레 설레. 소리야눈 떠봐. 응. 신나 봐. 아, 그리고 신난 거 신난 거 텐데 왜 내가 신나? 와 좋은 언니다. 언니가 더 신난데. 우와 너무 예쁘다. 응. 마음에 들어? 응. 너무 예뻐? 너무 가봐 빨강 빨강 어 빨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귀걸이도 하면 달아간 귀걸이도 하면 너무 과하다 것. <웃음> <웃음>